어, 이럴 때 문장이 길어도 당황하지 말고 요 대절을 뭐로 본다? 목적어 어 그렇지 뭐 대신에 해석하는 목적어야? 실제 어디에 있었다네요? 실제 목적어 어 실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지? 이세 저, 원래 이짜리인데 그렇지 그렇지 목적어 기니까 그렇지 어 정확해 정확해 어 시작은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띵동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인생의 가장 좋은 조언을 배우는 것 같다. 딩동. 내 요점은 세부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. 딩동. 성공, 성공은 영구적인 게 절대 아니고 실패는 결과가 절대 아니다. 꼴찌에서 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은 1 0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